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노래하는 교회 언니들, 친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 보여. 네. 음, 음, 오늘은 저희가 어, 여러분들이 아주아주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찬양, 어, 예수 믿으세요라는 곡을 부르려고 합니다. 어, 정말 예수님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어,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음, 지금 혹시 다른 곳을 이렇게 이렇게 찾아 다니시는 분들 네, 거기 가지 마시고 네, 예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까요? 아유. 지금 어디로 가나요 어디 가지 마시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주포열의 능력 말씀 o h the l o e